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체르니0 3번곡 단조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단조부터 해볼게요 C단조는 플래시 세개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빨리 쳤는데 안되겠네요 어, 개인적으로는 장쪽보다단쪽이더 마음에 드네요 반음 내려가서 B단조 조표는 샤비 2개입니다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느리게 쳐야 되겠어요 버퍼가 많이 걸리네요. 그 다음엔 B단쪼. B단쪼는 플래시 5개입니다. 네, 그리고 A 단조, A 단조는 조표가 없습니다. 조표가 없어도 치름샵은 항상 주의해야죠. 어, 지금 보니까 마지막 화음이 오드 세븐 인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쳤던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반음 더 내려가면 어, G샵 단조 조표는 샵이 5개 입니다 플래시 두 개죠 F샵 단조, 조표는 샵이 3개입니다 어? 어? F샵 단조 어. 그렇죠. 플랫이 4개 입니다 표는 샵이 하나입니다. 아음도 내려가면 이 플랫단 쪽. 플랫이 6개입니다. 좀더 내려가면 D단조죠 플래시 하나입니다 한음 더 내려가면 음, C# 단조 주변은 #이 내개입니다 네 이것으로 체은니백 3번 12개의 단조로 한번 쳐봤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